동을 끄고 수분 후 오일 상태를 확인합니다. 상태도 양호하고 레벨도 적당합니다. 에어클리너 먼저 교체합니다. 에어를 이용한 잔유제거를 위해 어댑터를 호스를 고정하고요. 기존 오일을 배출합니다. 오일필터를 제거하고요 입으로 보는 정도의 세기로 에어를 세팅해 잔유를 배출합니다 신품 필터 및 오링으로 교체 후 오링에 신유를 발라 장착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정확한 토크로 체결하고요 드레인 플러그 와셔도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메탈 재질 안쪽에 고무링이 들어가 있는 형태네요 드레인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토크체크 합니다 작업 부위를 클리닝하고요 준비한 오일은 노스시 웨이브파워 C4 5W30입니다 해당 차량의 엔진오일 규격인 C3 또는 RN0720을 충족하며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유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어 이온을 올려준 후 시동을 끄고 수분 후엔진일 레벨을 확인합니다. 맥스 아래 잘 세팅되었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고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플러그, 필터 모두 깨끗합니다.